좋아요를 누를래? 구독을 누를래 언니 가까이 다가와 있는 화면으로 유튜브 오프닝 하나 찍어주세요 아 부끄러워 요새 오프닝 안 찍은지 너무 오래돼서 방송도 한참 쉬었죠 그래서 오프닝을 찍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안 찍고 있어 뭐 음, 어떡하지 오프닝 그게 뭐야 먹는 거니? <웃음> 부끄러워 남소서라 그리고 새로운 새로운 오프닝 멘트가 생각이 나지 않아 뭐라고 해야되지? 내 동료가 되나 그건 너무 오래됐지 말입니다 아 약간 약간 저거 버전으로 하고 싶은데 태양의 후예 버전으로 하고 싶은데 양양모해모해하면 댓글 엄청 달릴걸? 규척하지 말라고 오랜만이지 말입니다 이거 해달라고 오랜만이지 말입니다. 어, 부끄러워. 못 하겠어. 너는 <웃음> <나 혼잡하게. 웃음> 아 부끄러워 못하겠어. 너네 다 나갈래? 나 혼자 하게. 사랑해 떠나. 부끄러워. 떡신님 감사합니다. 제 어디 태우 보지도 않은 게 태우 말도 따라하고 있네. 좋아요 할까요? 구독을 할까요? <웃음> 뭐야 이게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드라마에 속았어 한국 드라마에 속았어 속았네 속았네 한국 드라마에 속았네 너무 어글거려서 못하겠다 오프닝 그냥 없이 만들까? 염소스러워서 말이지 그래서 요즘에 오프닝을 못 찍겠어 부끄러워서 뭐 옛날 거 계속 쓰고 있거든요. 어, 너무 방송을 오래 쉬었나 봐. 음, 뭐야 멘트 그게 뭐야? <웃음> 친절한 혼인 씨님께서 구독 그 어려운 걸 해내지 말입니다. 그게 뭐야? 남스스럽게. 지지직지지직그러게요 아, 옛날엔 잘 찍었는데, 한동안 쉬었으니까. 좋아요를 누를래? 구독을 누를래? <웃음> 됐어, 안 할거임. 나 나중에 혼자 찍을거야. 이게 좋니? <웃음> 그래서 내, 내, 이거 구독, 구조... 이거 오프닝 영상 찍을 때늘 너무 부끄럽거든요 생각해봐 지금도 이씨. 지금도 800명 넘게 나를 보고 있는데 800명 앞에서 내가 언제 막 구독 눌러 <웃음>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뿅뭐 이런 거 하면 다막 이렇게 얼마나 잘하나 보자 어떻게 찍나 보자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보는데 부끄럽잖아 그래서 제 오프닝 영상들 보면 부끄러워하는게 되게 많아요 뭐너 구독을 눌러라 아이, 너내 동료가 되라 뭐 이래가지고 혼자 막 이렇게 웃고 부끄러워서 그래 이렇게 사람들 많을 때 찍어가지고 <웃음> 맞아 그래서 너내 동료가 되라 이렇게 하고 나서 웃는거지 뻘쭘하니까 엄청 뻘쭘하거든요 어어질어질할 지경이야